퀄이카이이 형이야, 나. 진짜 이 형이야 퀄이카이 너냐? 본인만 열어서 보시면 되세요 어? 너무 쉽게 어? 가는데? 쉽게.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름이 내 글자야 퀄카이카이 이쯤에는 중간 점검이 아니라 그냥 최종 투표 아니야? 자, 3라운드는 밀가루 택배입니다. 아, 밀가루. 아 이런 차. 아반했던거요 조금 다른데요. 자, 일렬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네. 자, 이제 우측을 보고 쭉 앉으시면 되는데, 아 이렇게. 여기서. 네, 네. 그렇죠. 자, 도구를 앞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고 밀가루를 머리 위 도구로 전달하면 되는 게임. 음, 협동인가요? 협도님, 단체전입니다 단체 다 성공하면 다 받는 거군요 <웃음> 네, 이번 게임은 단체전으로 최종 밀가루 80g을 남기시면 딱 80이요?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대한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 머리 위에 붙는 거죠 아, 언더스탠드 공정한 응. 게임을 위해서 음. 아, 누가 랜덤이에요? 나 그래. <웃음> 먼저 아니, 일서 나눠주세요 아. 제가 음, 알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래, 자, 6이요 파이 여기야 자리는 이대로 합시다 자. 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제발, 1번 2, 오, 3번 5번 <웃음> 4번 2, 3번 5번 나쁘지 ]이다. 않아, 접시 아 근데 5번도 괜찮아 순서대로 와인잔 아. 눈 죽었다 와인잔 아. 난 좋아 야, 첫번째 누구야? 저요, 제본규 1번이랑 5번이 좋지 않아요? 형, 중간에 뭐예요? 잘 맞을 텐데 3번 3번이 뭐야? 어, 절대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습니다 아싸 아, 안녕하세요 와, 난 너무 안전하다 이형 그냥, 그냥 형은 잘 받아도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형이 제일 안 좋은데 차라리 와인잔이 낫지 아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아, 앞사람만 타는 거야? 아, 그렇지 아, 그리고 형이 이렇게 범규 씨 머리 위 올리는 거야 아. <웃음> <웃음> <이렇게>. 야, <웃음> 야, 그럼 <웃음> 5번이 제일 좋네 야, 잔뜩 담아봐라, 언니 아셨죠? 네 아, 내 네. 머리다, 그죠 네, 그죠. 연지령은 바로 해야겠다. 바로 안 하면 스파이 볼 거예요. 일부러. 바로 형 바로 형 바로 형 머리다가 없러 버려. 자, 그러면 게임. 그래. 네 맞아, 머리. 먼저 칼좀 뿌려 봐. 자, 첫 틀을 때마 스타트. 바 스타트. <웃음> 스타트. 옮겨. 맞추셔야 돼요. 야야야 그만, 그만야 아, 그만아. 뒤로 그만. 아니. 아니 아니 왜왜로왜왜 왜? 아왜 왜? 아왜 왜? 아왜왜왜왜 왜? 아, 왜? <웃음> 본인 머리 위로 떨궈야 돼, 본인 머리 위로 알아, 알아 네, 머리 위로 왜 미션 실패하려고 해요? 아, 어? 일부러 저런다 이네 일부러 어어? 어, 디줬지 내가? <웃음> 어어? <웃음> 야, <웃음> 둘이 똑같다, 진짜 <웃음> 아니... 뭐야, 얼마 안 맞았는데 여기만 맞았네? <웃음> 어더 높게 해야 돼너 지금 와인잔이야? 어, 와인잔이야 <웃음> 이게, 그냥 위에, 그냥 위에. 손 뻗어야 돼 많이 위에다 해 아니요, 아니. 이거 완전 높아 <웃음> 어, 딱이다 눈이 <웃음> 내려요 <웃음> 지금 어, 어, 내리면 그냥, 돼? 잘안해 눈이 어. 내려 <웃음> <웃음> 내 몸으로 한 80감이 떨어졌어 <웃음> 너무 좁은데? <웃음> 아, 오늘도 난리 나겠구만 이거는 뭐 이건 근데 만지 때마다 느낌이 좀다 어, 시원해 어떻게 할까요? 자, 와인전이 188.9B이고요 1 5 6 9 b 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거네요 지금 시끄밖에안돼 <웃음> 아, 시끄러워, 아, 지금 아, 그렇네 이미 1, 2번 디오가 망했어 또 바뀌어요? 네, 네 한번 다시 바꿔야죠 에이 아 잠시만요 바꿔주세요 아, 에이 성공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응? 하면 되나요? 이거 저는 잘해요 근데 와인 잔이 잘 생각보다 높아요잘 부탁드려요, 수빈 씨 준비됐으면 응. 도전할게요 <웃음> 도전. 도전 도전 고! 할수 있어 여기지? 그렇지, 그렇지 오! <웃음> 와 잘했다 자, 다음 초죠 형, 접어봐요 오, 예쁜데? 오, 야, 태현이 머리 좋아 얘는... <웃음> 야, 야, 와! 야, 야, 야, 야, 야, 너 나와봐 괜찮은데? 나왜 이렇게 돼 있어? <웃음> 너 솔솔 뿌려고 여기 다 흘렀어 좀더 앞으로 오세요, 오케이 <웃음> 자, 할게요 어 야, 야, 야, 아니, 야, 뭐... 아 야, 너 진짜 너무하다 왜요? 이거 스파인데? 이거 스파인데, 진짜로? <웃음> 왜 미션이 자꾸 실패하려고 하지? <웃음> 내 말이! <웃음> 내가 할 말이다 <웃음> 어, 더 높게 해야 돼요 어, 지금 딱이다, 뿌려주세요 뿌려, 딱줬좋 뿌려, 뿌려, 뿌려 아, 뭐야, 씹패버린네. g o o 긴 했는데 이거. 아이고야, <웃음> 실패 버렸네.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이거. <웃음> <웃음> 무게가 의미가 없을 b 같고요. <웃음> <웃음> 한번더 뽑을까요? <웃음> 자, 이게 우리 순서를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로 바꾸세요. 네. 연준 s 아, 최 n s 최 r 한 o 연준 o u r e o p e n i 저거 그대로 하고 위치만 바꾸시는 거예요 네. 최홍길은 맨 뒤에 보내죠 저네 번째 어. 할게요 어, 형홍길이랑두 번째로, 두 번째로 와요 저희 담팀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미리 받아놓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 그럼 내가 첫 번째로 할게 그래요 자, 음. 너 그럼 너가 두 번째로 쟁반해 도구 그대로 들고 와 그럼 너가 두 번째로 하라고 하니까 아, 난 그냥 그래. 여기다 담아봐 그래. 형이 그래. 마지막에 하는 게 낫지 않아? 맞아 다 그냥 부어버리면 되잖아 어, 그러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웃음> 할까요? 80그름에. 아 네. 내 머리에서 들이 붓는다. 네. 네. 네. 어. 좋아, 좋아. 어디 있어요? 그거 뭐? 어, 거기 바로. 거기야. 어, 야 이거 80그램 겉뜨는 느낌인데? 네. 네. 좀 버릴게요. 아니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버리면 안,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게임이 되게 이해를 잘못 <웃음> 해요. <해봤는데. 웃음> 승민 씨, 정씨 머리 괜찮아 아, 맞다, 죄송해 어쩐지 도착지가 너무 멀더라 오, 오, 웬일 오케이, 됐어, 됐어. 웬일노래 너무 다 버리면 안 된다, 나한테 네 적당히 적당히 흘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다 하죠, 이제 아, 그래요? 버려, 그냥 그, 어, 어, 어,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음, 죄송해요 뭐. 힌트 받자 너무 많은데 이래 <웃음> 이래인데 이랬, 모자라면 웃기겠다. 내가 버린 정도가 모자라는 거지. 쟁 뭐? 괜찮아 쟁반이 무겁잖아. 쟁반 그람을 <웃음> 빼던데요? 미리 재놔서. 야 너무 잘했다. 내가 장난 안 쳐서 그래 이거. 자 121g. 자 실패. 어,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드릴게요. 와인 잔 3분의 1 정도가 80g. 어 진짜요? 네. 와인 잔이 멘트로 가자. 나 들어갈까? 그러면은 이 접시가 그 뒤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되거든 <웃음> 일단 맨 <웃음> 뒤로 갈까, 내가? 그럼데 그럼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 이거, 이거 필요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앞에 번개 형이 있어야 된대요 좋았어 고, 도전 아, 이거 잘했다 야, 그래, 잘했다 좋아, 좋아 오케이 그렇지, 이제 체반에서 한번 걸고 아이체반에왜 머리 위에 올렸느냐고 자, 파이팅 이대로 쏘면돼 어, 쏘다, 쏘다 너무 많다 근데.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이상한데 쏟아버려. 네. <웃음> 자잘부탁드립다자이 네 머리 좀 컬러. 네. <웃음> 여기 이네 머리에 올려놓을게. 아 고마워. 요자 여기 있어. 아, 저, 아니, 아니 아니. 할게요. 아니 아니. 얘얘 지금 걸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걸르고 있는 게자아야 잘... 이제 버려. 아이고야 <웃음> <웃음> 그거를 다 열심히 담으면 되겠다. 열심히 다안 담아도 되겠는데? 윤진이 형이 스탑 해주세요, 스탑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거의 안 들어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 됐다 아 이거야, 오케이 이거 됐다, 야 이거 이거 분명히 됐다 아, 씨, 나도 다 꺾었어 야, 이거 됐다 느낌 너무 좋다 277.8 저희가 플러스 라인업 10프로에 대해서는 얘했죠네 48.9. 된 거예요? 안된 거죠. 자, <웃음> 그냥 올해드릴게요 아! 그냥 주고 싶으셨나봐. 자, 그러면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힌트를 보고. 자, 보겠습니다. 거예요. 네, 연준이 봅니다. 네, 저, 저 형의 스파이면? 어, 어 제가 보겠습니다. 아냐, 아냐, 아냐. 어차피 다 같이 보는 다 건데. 같이 보는 힌트잖아요. 다 같이 보고 그냥. 뭔 소리야? 그림자가 없대. 다 끊어 클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림자가 없다고? 왜 없어? 자, 뭐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웃음> <웃음> 아니, 네. 아니 힌트 받으면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다 같이 입심하고 옷에 같아. 검정 옷이 없어서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 <웃음> 아, 되켰다, 아, 되켰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두두. 두두. 마지막 멘트를 외치는 멤버에게 결정적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음. 자, 10분이 넘어가도 성공하지 못하면 저랑 실패로 변경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고! 네,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눈치 MC 게임인데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웃음> 아, 아, 나말안해서맞은 네.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아, 저거다 무서워 네저안 네. <웃음> 아, 했어요 네, 네. <웃음> 아, 나 먼저 좀 하자 네 아, 뭐야 네, <웃음> <아니>. <웃음> 네. <웃음> 여기 하은 바로 바로 눈치 MC 게임인데요 네.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그럼 박수 <웃음> 치세요 아, 수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 박수. 박수 친다 왜요? 아, 왜안 나와? 아, 왜왜 박수 한번 어요박다 같이, 다 같이 쳐서 그래요 와, 박수 한 명만 아, 아, 아, 아, 아, 아, 왜요? 아, 네,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눈치 MC 게임인데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 네? 네? 네?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눈치 MC 게임인데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웃음> <웃음> 네?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눈채 MC 게임인데요 눈채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웃음> 정말 <웃음> 차라리 어차피 야, 언제? 안 겹치면 안 돌아가니까 그냥 네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네? 이번, 이번 게임 <웃음> 네? 이번 게임 네? 히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눈채 MC 게임인데요 눈채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웃음> 궁금해요? <웃음> 그럼, 박수 치, 치세요 응. 평소에 누가 언제 그 눈치를 하장 많이 보나요? 고기가 한 점만 남았을 때? 같이 할 때? 수업에 질문할 때? 아니, 아니죠 바로 지금 이순간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오, 왜요? <웃음> <웃음> 네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눈치 MC 게임인데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치세요. <웃음> 네. 이번 게임은 바로 바로 눈치 MC, 눈치 MC 게임인데요. <웃음> 아, 네. 어디? 이번 게임은 바로 바로 눈치 MC 게임인데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치세요. <웃음> 아. <웃음> 네. 아님. <웃음> 네, <웃음> <I'm... 웃음> 야. <웃음> 오케이 나 캐리 <캐릭을> 해줄게. 네. <웃음> 네. <웃음> 네 이번 게임은 바로 바로 눈치 눈치행시 엔씨 게임이죠 눈치 엔씨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치세요 아, 평소에 눈치 언제 눈치를 방법, 가장 많이 보나요 고기가 한 점만 남았을 때 칼치할 때 수업에 질문할 때, 나간 수업에 나간 때, 수업에 때, 때 아니 아니죠 그건 지금 바로 이치 엔씨 그말 맞잖아 니다 여러분 눈치 나 보도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눈치 엔씨로 해보겠습니다 눈 눈치 치쥐 눈치 쥐 5 이상 말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눈채임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아쉽겠죠? 네끝내면 삐질 거예요 그렇다면 <웃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번호 바이투게더 였습니다 <웃음> 어, 야 <나> 뭐? <웃음> 한 가지 <웃음> 아. 네 이번 <어떤 웃음> 네. 게임은 바로바로 눈채임씨 게임인데요 눈채임 씨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시 치세요. <웃음> 평소에 언제 눈치를 가장 많이 보나요? 고기가염참만 나왔을 <웃음> <정도 남았을> 때, 탈할 <웃음> 때, 수업에 질문할 때? 아니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웃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눈치 예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눈, <웃음> 눈치, 지지워전 퇴학. 아, <웃음> 잠시만요. 네이 양쪽 사람들 때 제가 다적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요네 어쩔 수 없죠. 네 이번 게임은 바로 바로 눈치 MC, MC, 네 MC 게임인데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웃음> <웃음>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눈치 MC 게임인데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치세요 평소에 언제 눈치를 가장 많이 보나요? 고기가 한점만 남았을 때? 칼퇴할 때? 수업에 질문할 때? 아니,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웃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웃음> 지금부터 어, 제가 제발. 눈치 예행시를 해보겠습니다 눈 눈치 치 치워 눈치 치워 아 <웃음> 지금까지 눈치 MC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아쉽겠죠? 네 끝내바, 끝내면... 끝내면 해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뭐로 우바이 투게더 아, 깜짝이야 였습니다 아, 투두 아, 뭐 <웃음> 아, 아, 처음부터 야, 투수는 이거 다... 다. 투수는 다 같이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죠 자, 한 명만 해야죠 네, 네. 아이 네네네네네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눈치우실 눈치 눈치 게임인데 네 <웃음>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눈치우실 <웃음> 눈치 눈치 <쉽게> 게임인데요 눈치우실가 <웃음> <웃음> 눈치 <웃음> <웃음>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치세요 평소에 언제가 눈치를 가장 많이 보나요? 보기가한 <웃음> 점만 남았을 때? 칼할 때? 서로 질문할 때? 아니 아니죠. 그건 바로 바로 지금 일, 순 셋입니다. 여러분 눈치 고조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눈치 양실해 보겠습니다. 눈 눈치 치 치워 눈치 치워 지금까지 눈치 음식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웃음> 이대로 끝내면 아쉽겠죠? 네. 끝내면 빚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모로 우바이 주게 더더더자네 <웃음> <웃음> 20편 지난 것같니다 이번 네. 게임은 그냥 성공할 때까지 그냥 네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눈치 MC 게임인데요 눈치 MC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치세요 치세요. <웃음> 네. 이번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눈치 훔치 게임인데요. 눈치 훔치가 뭔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궁금해요. 그럼 박수 치세요. 평소에 언제 눈치를 가장 많이 보시나요? 고기가 한 점만 남았을 때, 칼퇴할 때, 수업에 질문할 때 아니야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눈치 행실을 해보겠습니다. 눈. 눈치 치 치워 눈치 치워 지금까지 눈치 MC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아쉽겠죠? 그럼요 네 끝내면 삐질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주기 더 였습니다 안녕 아, 또 있어? 와! 와! 와! 됐다. 아한 아. 명만 힌트 받는 거예요. 연준영 형만 받는 아, 거예요. 명준님 아, 너무. 아, 저요. 자 13분 27초 걸리셨는데요. <웃음> 저희가 10분으로 컷했잖아요. 네. 인정해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다이. 자 어. 여기다 물 좀만 뿌려주시면 돼요. <웃음> 오, 오, 오, 야, 오, 오. <웃음> 나한 <웃음> 어, 분한테 부탁했는데 <웃음> <세> 분못 <분이> 뿌려주셨어. <웃음> 자, 일로, 일로 오세요. 손에, 손에. 아! <웃음> 야, 누구야, 이거. 야! 야! 야! 야.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자, 힌트 받겠습니다. 야,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야, 나안 할게. <웃음> 아 미안해. <웃음> 아 사랑. 안 할게요. 미안해요. 누구야 이거? 얘가 제일 많이 했어. 요 조심하세요. 아 여기까지 할까요? 자, 이제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일단 저만 보고 아 여기서 봐봐 봐, 봐야 돼요. <웃음> 누구야, 이거? <웃음> 야... 잡비랑 없었다 어차피 모자 시니까 상관없긴 한데 <웃음> 이게 뭔뭐 소리예요? 이게 결정적 힌트예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다들 서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웃음> 어, 이게 뭔뭐 힌트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두, 두두. 마지막 라운드는 스파이는 직감을 타고 봅니다 <웃음> 자, 이제 여러분이 누가 스파일지를 오픈해 주십시오 음. 연준이 형이 첫 번째랑 세 번째 힌트를 오픈해 줄수 있나요? 오케이. 근데 하면 연준이 형한테 좋을 게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연준이 형이 스파이가 아니고 다 같이 추리해서 잡으려면 오픈하는 게 좋긴 하지 이게 스티커가 개인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게... 개인당반 다 같이 맞추는 거죠 맞춘 사람이 스티커를 받죠 아, 그래요? 그쵸 개인당으로 오픈하면 안 되겠네 게임 네. 오픈해요 우리 아, 빨리 힌트, 아, 가야죠 너희 먼저 생각해봐 저 아는, 아는 힌트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저 먼저 힌트를 받았던 분들이 저는 그러면 그냥 하나 오픈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저희 세명다 알고 있는 거 오케이 그냥 아, 예, 오픈해도 예. 되겠죠? 음. 그거 힌트가 뭐였냐면 은 게임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또 생각해야 하는 게 스파이가 일부러 그런 걸 안... 자유잖아요 자기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자유니까 스파이가 그걸 실행 안안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실행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저희 다이 먹을... 다이 그... 아이 초코 과자 네. 먹을 때 <웃음> 누가 시도조차 안 하고 한 입만 먹고 내려놨나요? 저는 아 전체적인 판,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 그림을 보려고 어떨지 하이 한 거지 그 맛있는 과자 어떤 그림을 보려고? 누가 수상한 행동을 그래서 누가 수상했어? 없더라고요 아 <웃음> 사실 찾은 사람이 두명 있었어 누구인데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 토론하려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있심이고 근데 되고? 제가 분명히 이런 지령 받으면 제가 바보같이 그냥 하나 먹고 끝내겠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어, 제대로 임하지 않을까요? 아니지 하나 정도는 미션을 성공해야 되니까 어, 대충했겠지. <웃음> 미션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몰랐겠지. 아뭐 그건 맞긴 한데. 어, 어? 맞아? 힌트 <웃음> 나올지 <맞아? 웃음> <웃음> 몰랐어? 어슬술슬술 했는데? 아. <웃음> 근데 저골 골라봤자 전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시민이면 형들은 뭐 점수도 못 받는 거죠 응, 근데 너가 마피아라서 받을 수 마피아의, 있을 거 같긴 해. 스파이 스파이. 아 스파이라서 받을 수 있을 거. 제가 일부러 스파이 연기하는 거면 어떨래? 형, 힌트 좀 그렇지, 풀어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림자가 없다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나, 나도 그림자가 없다 그게 우리 다 블랙이 거야. 있는데 얘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얘 신발부터 다 블랙이 하나도 없잖아 아니, 맞아요 저희는 다 어떻게든 검정색이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네 아, 그럼 내가 맨 맞음 맞은... 아니다, 지금 있어 그래서... 왜 그때만 아, 알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아니, 저희 네. 안에 스파이가 있긴 하죠 있죠 확실히 있는 거죠 아니, 형, 왜, 왜, 아 형, 흰트로나 연준이 형이랑 휴닝카이 들인것 같아 이러니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왜요? 아,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아, 말을 해줘요 너무 <웃음> 확실한 증거라는데 아, 그럼 내가 첫 번째 받은 힌트 뷰려줄첫 번째 다들 못 받았잖아 네첫 그래, 그래. 번째가 존재감이 없다야 첫 번째 게임도 우리가 무슨 게임 했죠? w h g 너 이래 봐라 자, 계속 계속 미연한 잊어지 야, 박자 맞추지 마, 박자잘 맞추지 마 <목소리> 우리 노래 봐 노래 봐 <목소리> 어, 노래 봐 버티는 거 존재감. 존재감이 없다였어 존재감이 없다가 게임을 열심히 이명하지한는다 비슷한 유의 힌트인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내가이영이랑저 형은 엄청 열심히 괴롭혔어 나도 나할때딸 하나 엄청 열심히 괴롭혔거든 너 엄청 열심히 괴롭혔어? 내, 내, 내가 생각한 존재감은 그런 존재감이 아니라 그럼요 니간 겉보기의 존재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둘을 예상하는게 네, 네, 네. 우리 머리 색깔이 다 약간 튀어갖고 제 머리 색깔이 약간 무난하고 약간 헉? 그런 걸로 출 끝낼 수도 있겠다 음, 그렇서이 둘로 내가 생각을 했어, 처음에 그래갖고 그다음에 미션을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고 래서 내가 주닝카이를 휴닝하... 생각을 한 거야 지금은요? 아직도 그렇긴 한데, 근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림자가 없어서 약간 그렇긴 한데 그림자 마지막 힌트가 정말 결정적이었나요? 결정적이에요, 뭐? 결정적이죠 뭐, 뭐 참...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할 게 없는데 뭐, 그럼 각자 할까요, 그러면? 아, 잠깐 그리고 오늘 전체 제목이 뭐였죠? 네? 그냥 해야? 스파이를 살려주면 안 되는 걸까? 아니, 예능, 예능 아. 예능을 잘하면 안 되는 걸까? 예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예능감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편들입네모진걸마무리수록다여러분 어? 네. 생각하시면 어? 네. 그러면은 모든 네, 경험실을요? 스파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 존재감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고 했잖아 그래요? 스파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오케이. 보면 오케이. 세 번째 힌트 주면 안 돼요? 오케이 아니, 난 괜찮아, 오케이 이거 각자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난 정했어 <웃음> 맞는 거 같아 자 맞춘 사람이 있어요? 맞춘 사람이 있어요 얘기할 거 없어 했어? <웃음> 저도 <없다 했어요. 웃음> 아 저도 아까 했어요 아오이아파 마지막 힌트가 뭐였어요? 오 마이너스 스파이는 오라 그랬거든? 오 마이너스 스파이는 어. 오라 어떤 오. 오라고. 오야? 오 마이너스 스파인 는 오라 고형 너무 명확한데요? 오. 형은 왜 몰랐어요? 전매... 아, 나는 저기 스파이. 거기 숨은 의미가 있는 줄알았지데 빨리 스파이는 오? 아니 이항 하면 영 나오잖아 스파이는 영 <웃음> 아니 근데 저두 번째 나는... 두 번째 안 받고 세 번째 안 받았어도 맞췄을 것같은데 오마이너스 아, 영은 오라 고 그래갖고 영은 면 말해줬어.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웃음> 포도알 채우고 있었다고요. 아, 영이어갖고 너가 공공연장이어갖고 어, 영이 영이 영이 나는 너는 <웃음> 뭔가 의심도 해보고 그래갖 아, 너무 명확했는데 근데? 나머지 두 명은 저선택한 <웃음> 거예요. 어. <웃음> 난데누 <뭔줄> 알았어? <웃음> 없었구나. 아 없었구나. <웃음> 오그랬겠다 <오글> 너. <웃음> 그, 네? 이제왜한입 먹고 그만뒀어? <웃음> 저요 진짜 그냥 보려고. 와, <웃음> <웃음> <왜> 어떻게 이렇게 <웃음> 우연히. 아, 근데 거, 진짜 파신 것 같았어, 근데. 그것도 있어요. 스파이 연기해도 되라고 해서, 아, 스파이 연기해야지 해서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 <웃음> 일부러 스파인 척 해서 혼돈 주려고 <웃음> 하요 야, 근데 너 어떻게 맞췄냐? 저요? 그니까뭐 해야 지 연준이 형 거짓말할 진짜 친한데 약간 너무 막 팔짝팔짝 팔짝 뛰길래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저 둘은 진짜 아닌 것 같았고 휴닝카이도 되게 휴닝시간이 열정적으로 저한테 왔고 형, 누구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웃음> 이렇게까지 갑자기 나한테 물어본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전이네요 민감을 더 살리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다 같이 코을를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웃음> 오늘 관심을 한 번에 받았던 희닝카경입니 <웃음> <웃음> 인기남 됐다 <웃음> <웃음> <웃음> 축하해 <웃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투두네 <웃음> 다음 투두두 <웃음> 자, 자 모두들 그럼 다음 투두때 봬요 어? <웃음> 투두 벌칙 어이, 폭탄 핸드폰. 제거발 이웃인가요 폭탄이 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짱, 힌트 주세요 <웃음> 누군지 알겠다 <웃음> 오케이, 다 알았어 빨간색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이 있을 수 없어 아이 방금 바꿨는데 또 바꿔? 좋색으로 파란색으로 색으로 초록색으로 빨간색으로 왜, 왜, 어, 뭐야, 왜, 뭐야, 뭐야, 이안돼안 돼, 안돼 야, 김선 <웃음> 들려